따란 아, 이거 가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딴 것도 돼요 아, <웃음> 아, 나못 먹어 아, 여름철 이제, 이제 목욕탕 가면 이렇게 아, 들어. 워 <웃음> 메로나 떡이요? 아이스크림은 차갑고 떡은 따뜻한 거 아닌가요? 맞아 메로나 떡 유행하잖아요 아니, 유행하는지도 몰랐다 오아 그냥 뭐 메로나 녹여서 뭐 밀가루 반죽해서 전달해때 돌리면 되는 거 아님? 그럴싸하죠? <웃음> 되게 방금 표정이 애니메이션 같았어요? 음, 그럴싸하죠 <웃음> <하자. 웃음> <웃음> 오늘 굉장히 날취향 저격인데? <웃음> 뭐지? 아무리 메로나 좋아도 느낌이 좀 이상한데? 메로나를 녹여줍니다 왜 이렇게 안고 있을까? <웃음> <웃음> 그럼 마냥? 아 <웃음> <그럼> <웃음> 언제 녹죠좀 봐. 아이지 아! 아, 아 이런 이래, 선다지 아, 있구나. 저 약간 장신욕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시간 제일 잘안갈 때, 전자레인지 1분 기다릴 때, 롤 서렌 투표 부결라고 기다릴 때, 이때가 제일 안 갑니다. 오. 슈렉. 아 그런 말하니까맛 없어 보이잖아. 채 쌀가루 100g. 어, 이 정도? 너무 많나? 내용량이 400g이에요. 그럼 이걸 4분의 1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그럼 일단 다 부어 보자. 자, 반죽을 합시다. 오, 색깔이 너무 이쁘다. 오, 느낌 굉장히 좋아. 아, 진짜 떡 같아요. <웃음> 그러네. 어, 그러네. 점점 떡처럼 돼가고 있네. 어, 떡 같아요? 딱 치는 거 좋아해요? 아, 저는 조금 안 좋아해요 <웃음> 아 이거 웃면안 되는데 아 이거 웃안 되는데 아 실패했다 아 진지하게 내가 받아줬잖아 냄새! 냄새 맡아봐요 우와. 메로나 냄새예요 콘돔 냄새임 미친 새끼 아니야 메로나는 그냥 콘돔 그 냄새야 동의하시죠 멍.. 전 이런.. 하, 하, 아니요 이런 향기 나는 거써본적 없어요 오케이, 우리 돌립시다. 돌려주세요. 돌려 돌려 돌림판. 네. 이분동안 또 토크를 한번 해보죠. 어.. 임유진이 형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스크류바. 아.. 스크류바. 네, 음. 그렇게 먹자. 먹어야죠. 해가지고 세모 돼야 되거든요. 아.. 그.. 진짜.. 이게 빠는 흡입력이 진짜 좋으시구나. 그쵸, 그쵸. 저도 까마쿤. 까마쿤? 아. 그거 알아? 까마쿠도 이상 안 어? 나오는 건? 진짜요? 네? 어? 어, 나 까맣고 먹어본 적한 번도 없는데. 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까맣군이 죽었잖아. <웃음> 저는 뽕따. 아 뽕따 이거 뽕따 뽕따는 올타임 레전드지. 뽕따, 뽕따 너무 좋아요. 뽕따, 뽕따, 뽕따 이래야 돼. 너무 좋아. 뽕따. <웃음> <피파> 힙해 힙해. <웃음> 아, 점점 힙해지고 있어. 뽕따. <웃음> <웃음> 이분을 대웠습니다. 짜라라. 제 추. 어 냄새 봐. 그 그거 어릴 때 먹던. 그빵 있잖아. 술빵! 술빵 같은 재질이에요. 어, 어, 맞아, 맞아. 재질은 그래. 냄새가 와 그냥 레전드인데? 저는 이 냄새 세,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데 약간 음? 피콜로 더듬이 냄새가 약간 이런 냄새 아닐까? 진짜? 메론빵 안 먹어봤어? 우와, 시 나올 것 같아. 빵이에요, 빵. 빵. 빵.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크림빵 안에 있는 크림 같아요. 쳐야 된다 했죠? 너무 느린데? <웃음> <웃음> 치는 거 좋아하나 봐. 치는 거 재밌지? 어. 나도 치 아니야. 딱 <웃음> 돌리자. 와또 치대? 계속 치대? <웃음> 야 엄청 뜨겁잖아. 야 엄청 뜨거네. <웃음> <웃음> 도마에 기름 바르고 치대요? 아니 근데 대체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해내? 그냥 제가 좀 가가지고 멜론빵을 사 먹으면 되잖아. 확실히 장갑을 열어야니까 안 뜨거워. 뜨거워요. 아! <웃음> 오! 오찌 같아! 오! 잘 만들었어! 우리가 제일 성공했... 나 뜨거씨! 안다다씨 생각하는 게 똑같죠? 사람이? 오우! 잘 치대는데? 양종훈! 양종훈! 떡을 치면서 저를 치시네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뭐 야릇한 거를 상상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재밌네. 이거 여자친구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여, 여, 여. 그 옛날에 리플에 여자 가슴 느낌이랑 비슷한 그거 리뷰 했었잖아. 아, 마시멜로? 어, 이것도 살짝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가슴 같아. <웃음> 아, 니야 약간 자원감이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첫사를좀더 응. 넣으면 비슷할 것 같아. 갑자기 코멘트가 바뀌었어요. <웃음> 이런 느낌 아닐까? 진짜 안 만져봤구나. 아, 너가 알려줘. 아니, 왜, 아니, 그때 리뷰 잘했으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보냐? 뭘 어떻게 알려줘? 아니, 아니. 아, 아 말안 해, 말안 해. 아, 삐졌어. 따란 아, 이건 가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딴 것도 돼요. 아이씨. 아, <웃음> 아 나못 먹어. 여름철 이제, 욕탕 가면 이렇게. 아, 더러워! 뭐로 <웃음> 착해요? 다는데요, 씨. 아, 못 먹겠어, 이거. <웃음> 완전 떡이에요. 자, 이거를, 어허. 이렇게, 잘라라는 네. 거죠. 심 자, 감싸. 양정원 감싸! 오, 근데 너무 맛있겠는데? 짠! 자, 아이스크림 넣었어요. 먹어봐! 아, 왜못 먹겠다. 아. 그냥 멜로나를 빼고 먹으면 안 돼요? 굳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 이상해? 맛있냐 이거 설마? <웃음> 의외로 괜찮은데. 너 민트 초코 좋아하지? 어. 그런 말 하다. 어때요? 아 스크레이몬이 나요 완제품으로 나온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 진화를 이미 한 거예요. 메탈 그레이몬 진화하다가 그 뭐냐 스크레이몬으로 진화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한번 해줘서 먹으면 해. 왜냐면 웃겨. 맛은 은근히 괜찮거든. 제 미래 여자친구가 이걸 먹는다? 바로 헤어집니다. 진짜. 이건 만들자고 하면은 어 뭐라고? 헤어져. 바로 그냥 시전. 위래 여자친구래. 여자친구 사귀본 적도 없으면서 일반 그 떡집 가가지고 그냥 묘 백설기 하나 사가지고 메로나에 같이 먹는 그 맛입니다. 음. 사실 두 개가 같이 먹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떡에 이를 넣어서 감싸고 먹었거든요, 분명. 근데 입에 넣자마자 쑥 하고 메로나가 나와요. 그래서 따로 따로 맛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남잖아요, 여러분? 남은 그냥 이거 액체 기름처럼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인체 무해합니다. 심지어 식용도 가능해. 이렇게 누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맛있어? 야, 아, 진짜 와야자구을 그 만들면 내가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즐겁다는 거지 결과물을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웃기다 재미 있다 한 번쯤 그냥 궁금하면 먹어볼 만하다 밀가루 버리는 법이랑 메로나 두 개를 버리는 법 배웠어요 저는 효율적으로 뭉쳐서 버리는 법 생각해보니까 <웃음> 여기 메로나 두 개나 들어갔잖아 그럴 거면 메로나 따로 먹고 맛있는 찹쌀떡 사먹는 게 낫겠다 그 메로나 두개 칼로리가 아까워 이렇게 먹을 바에는 그냥 메로나 두개 먹는다 우리 오늘 요리 성공으니까 대성공 오랜만 할까요? 네. 메로나, 메로나 떡 만들기 대성공 안녕 안녕 야 우리 빠네 파스타 그 영상 찍었던 때가 지금 그제가 아 거. 그니까 어, 그 작년인가 그 작년이지 아야 어. 우리 진짜 오래 봤다니까 야 우리 진짜 오래 봤다 어, 우리 진짜 오래 봤어 와. 나도 이렇게 꾸역꾸역 아니 꾸역꾸역 꾸역, 꾸역꾸, <웃음> 꾸역꾸역 <웃음> 꾸역꾸역 꾸셨나요 <웃음> 혹시? 아니, <웃음> 그래서 마음이 뭐 꾸덕꾸덕해지거나 아, 그랬나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아. 매주마다 만나서 이렇게 만나기로 쉽지가 않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맞아. 음. 진짜 진짜 어느새 정이 너무 들었어. 아, 맞아 맞아. 음. 그래도 또 사람들이 또 우리를 또 어, 좋아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음. 일주년 되면 파티 같은 거안 해요? 우리 온지 일주년? 약간. 약간 쓸데없이 진짜 비싸게 차려입고 여기로 보이는 거야. 맞아. 막 정장 입고 막 드레스 입고 <웃음> 어. <있고>. 유진 채코 일주이야어 <웃음> 그리고 우리끼리 어워즈 리플 어워즈 같은 거 떠면 어, 어, 제일 최고. 어, 어, 어, 어, 올해 최고의 멘트상. 맞아 맞아. 올해 최고의 뭐 케미상. 어 어. 뭐 올해 뭐 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장면이나. 어. SG 원업이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SG 원업이요? 네. 뭐였죠? 잠깐만.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 오 잘하시네요. 계속 불러주세요. 아 빨리요. 사랑해. 어차피 이거 안 나갈 거예요. 아 그래서 불러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랄랄라. 아, 진짜 잘한다. 진짜 멋있다. 에이. 얘, 노래만 보여줘야 지니 그니까. 당신, <웃음> 당신, 당신이 춤출 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웃음> <너는> 왜 그래? 아요 감독이 확실해.